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 날 마찬가지 거래가 되었는게 28평에 8타입에 38,900 청형 라온 프라이빗 센텀 인데요 실제 보면 한건이 거래가 되었고요 전세도 거래가 없었고 22년 3월달에 4억천 22년 2월달에 5억 같은 68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 것으로 보이죠 청수도 38층 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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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에 거래됐 되는 게다데 물론 1층 16층을 비교한다면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다 뭐 사실상 떨어졌다고 해도 엄청나게 떨어진 건 아니죠 그렇지만 예전에 계속해서 상향 하던 상황에서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있있습니다신촌동의 월배어 호스코 같은 경우도 보면 실제 사억 3,500에 거래됐는건 5월 달에 4억 3,500. 전세가 4억을 찍었는데, 8층이고 7층에 지금 전세 사업을 구입을 했는 분들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21년, 21년 5, 6월 달에 5억 천, 5억 3천. 그리고 뭐 3월 달에는 5억 7천까지가 거래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가격은 내려가고 있다. 성서화룡타운 같은 경우, 5월 달에 1억 7,200 거래가 되었고, 기존 같은 경우는 1억 8천 그리고 전세 거래가 되었고 22년 초에는 8,500 7천 7백 9천 8백 그다 큰 차이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용산동 용산 청구타운 같은 경우 31병에 2억 7천 5백 기존에 21년도에 거래된 내용 말고는 22년도는 처음 거래가 되었는데요 3억대에 2억 9천 대에 거래가 되다가 계속해서 거래는 조금 빠지는 것 같은데 물론 청수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실 그래프가 보는 것처럼 엄청나게 훅 떨어지지는 않는다. 물론 훅 떨어지는 걸 떠나서 거래가 없기 때문에 뭐 이거를 어떻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상인 화성파크 33평 5, 5, 500에 5 거래가 되었고요. 기존에 마찬가지 거의 전세 위주로 거래가 되었다가 뭐 번자에 거래가 되었는 게뭐 22년 4월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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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뭐 이따 뭐그 정도까지만 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곡동의 성서 동서 2 7평에 1억 6,800 기존에 거래되는 거는 1억 7천 1억 7천 5뭐 4월 3월 전세와 매매가 어느정도 꾸준히 계속 거래가 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큰 가격 차이도 많이 보이지 않고요 진천 동의 진천 타플래스 마찬가지, 31평에 3억 4천 8백, 그리고 기존에는 거래가 조금씩은 있었는데요. 어, 뭐, 타입으로, 이를 보고, 평수로, 청수로 봤을 때는 3억 3천 5백, 3억 2백, 3억 3억 28백, 3억 4천 8백, 사실 구청인데이 같은 경우는 21년도를 제외하고 22년 2월 달에 거래가 한번 취소되었다가, 다시 거래를 했는 게, 뭐, 취소했는 사람이 다시 살려고 했,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래 자체가 결국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가격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오르는 추세는 아니죠 오동의 삼성명과 같은 경우 2억 5천 7백 24평 하나가 거래가 되었는데요 기존에 21년도에 3억 6천 8사 타입이 8사기 때문에 이 평수하고는 틀리죠 어, 어 2억 5 7 0 0에 거래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3억 6백에 5월달에 8사가 거래가 되었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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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든지 구입해서 평생 사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동향은 그냥 재미삼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일단 알아야 되죠. 자, 이제 한양 수자의 인터페레시 시트 같은 경우는 34평의 84타입 56700. 어, 22년 1월 달에 5 6 0 0뭐 거래가 조금씩은 있었는데, 57000, 7 0 거래가 되고, 계약이 취소되고, 5 7 0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큰 거래가 많이 없을 만은, 그렇다고, 가격이 많이 내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84 타입만 봤을 때는 청수의 5억 7천에 20층에 5월달 거래가 5억 6천 5백 7 0에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가격을 가지고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안될 것같고요대복 사계절 타운 은 48평 3억 6천 거래가 되었고 기존에 22년 1월달 2억 9천 이것도 8사 기준이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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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평소가 큰데도 불구하고, 지금, 84에 48,000인데, 48평, 134제곱미터에 36,000이며, 가격이 떨어졌는 거는, 뭐, 그래프로도 눈에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은상기동에 영남 내오글 같은 경우, 885, 39평에 서 한금 거래가 되었고, 전세는 2억 3천, 거의 반토막이 났죠. 기존에 8호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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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년 8월 달에 거래가 되었는 게왜티 났는지 모르겠는데, 19년도에 뭐 그렇게 거래가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한계가 내었고, 그러면 그 전에 거래가 안 됐단 말이냐. 거래가 되었는데, 또뭐 사실, 오류가 조금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어플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확하게 아시려면은, 또 해안구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상인동 장미 같은 경우 20평이 1 2 0 0 기존에 뭐, 2월달 1억 3천, 3월달 1억 5천, 15월달 1억 2천 9백으로 물론 청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가격이 조금 뭐 내렸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월베 스테이트 32평 8사에 3억 8천 거래가 되었는데요. 22년 3월달에 보게 되면 그 전에는 전부 다 전세였고, 8사가 4억까지 올라갔다가. 어, 지금 다시 직거래로 5월 달에 38,000이 거래가 되는 걸로 나오는데요. 물론 15층, 11층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거래는 좀, 거래가, 가격이 좀 내려서 거래가 되었다면, 그래 거래 볼수 있고, 전세는 거의 아직 50% 수준 아니고 한 60% 정도에서 전세가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천여 마찬가지 4 7천 거래가 되었는데요. 마찬가지 보면은 35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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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이제 4일째 이 정도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터 여기까지 뭐쭉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고 그걸 다시 분리를 해서 동영상을 두 개, 세 개로 만든다는 것도 좀 그러니까 한방에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제가 쭉 읽어주는 그런 위주로 가는 게아마겠나필히한 부분은 또 얘기를 해드리면 될것 같고 15평 기준에 3억 4천 거래가 되었 마찬가지 흔 거래 차이는 50 없습니다 그런데 타입은 59 타입에 3억 9천 3억 4천 3억 8천 3억 3천 8백 이렇게 거래가 되었다 보시면 되고 성서 6주고 1평에 1억 6천 거래가 되었고요 마찬가지 4월 5월 보시면 될것같고요삼성 한국형 호산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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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마찬가지 4월 4월 똑같은 거죠 8000 8000 1 4 이게 두개가 같이 떠네요 뭐 취소했다가 다시 했나 아니면 아 4월 달에 뭐거래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5월 4일 기준으로 해서 같이 14층이 거래가 되었는게 나오고 있고 요영남내오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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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거림 주공 1단지 24평에 1억 8천0 1억 6,500, 억7 0뭐 1억 5,000, 1억 8 0 0좀 왔다 갔다 거립니다. 대국 사계절 마찬가지 42평에 3억 2,000, 22년 1월 달 2억 9 0 0 3억 8 0 0 2억 9,000 이것도 좀 왔다 갔다 거리죠. 사실, 금매로 내놓지 않는 이상은 가격 차이가 그닥 크게 나지는 않았다. 뭐 오름 내린 폭이 좀 왔다 갔다 그림 같기도 합니다. 원래 롯데교에서 32평에 마찬가지 24,400 거래가 되었지만 기존에 전세 위주로 거래가 되었고 21년도에 4,7400,5천 거래였다면 똑같은 8,4타입으로 봤을 때 정수 비슷하다면 가격이 내렸다. 2 4차 마찬가지 그냥 뭐 꾸준하게 1억 4천대, 3천대 뭐 그렇게 거래가 되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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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달에 마찬가지 59 타입에 3억 9천 5배 3 4천 3 3 8배 선수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3억 6천 3억 5 0에서 가격은 조금씩 내려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사안이 다음 34평 5 0 0배찬가지 기존의 전세 위주로 거래만 되었고 전혀 매매가 된 사실은 없습니다 정도, 32, 3평 마찬가지, 4억 천, 3건이 거래가 되었다고 나오는데요. 뭐, 2월 달에 4억 천, 3억 천, 5백, 뭐, 3억 8천, 다시 4억 천, 5백, 4억 천, 4억 2천. 평소에 따라 약간씩 틀리지만, 기본적으로 전세 가격은 거의 한 60% 수준에서 거래는 되었고요. 가격 자체도, 자, 자, 뭐 가격이지만은 사실 큰 거래가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하락이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곡동 성서, 한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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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달수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거래는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평수의 금액부터 어, 그다지 뭐 수송구처럼 비싼 금액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3억대 2억대 꾸준히 계속 거래가 되었다 뭐 그렇게 볼수있고요 동서화성 24평 2억천에 거래가 되었고 유천도 나마 4억대 거래가 하나 되었는게 4 5천 거래가됐는데 이거는 뭐 전세가 완전 바닥 갔다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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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가 되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2차, 마찬가지, 24평, 39,000, 뭐, 세금 거래, 전세 세금 거래 나오다시피 4월 달에 뭐 5억 1,700, 4억 6,000, 그리고 뭐, 다시 5억 갔다가, 5억 3,000 갔다가, 다시 4억 8 0 갔다가. 사실, 이게 아파트든 주택이든 그렇죠.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부르면, 그냥 뭐, 시세 보고, 그냥 들컹들컹 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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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5,700에 6억 4,300 가격 차이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그래프는 지금 뭐 갑자기 훅 내리는 걸로 보이는데 이 그래프의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실제 거래가 되었는 것은 22년도에 56,800 그리고 같은 8월에 42층에 6억 3,300이 22년도에 거래됐는 게 단데. 사실, 뭐, 예전 가격보다는 뭐, 내렸다. 뭐, 전체적으로 20년, 21년, 22년, 이런 그래프를 보다 보니까, 그런 그래프 형태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천동, 월배 2차 같은 유사를 세폐한 5,500. 한 가지 세 건은 거래가 되었는데요. 22년 2월 달 5,700, 3월 달 46,000, 그리고 2월, 달, 4월 달에 48,000. 그리고 전세마 거래가 되었고요. 물론 동호수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5억대에서 3까지 거래가 되었다. 이름주공 1억 6천 5백, 그리고 마찬가지 금액대는 6천, 7천, 8천 왔다갔다 거리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재림 하나로 전세평의 2억 2천, 마찬가지 22년도에는 단한 가지 22년도에는 단한 건의 거래품이 없었습니다. 평년도 한양수자인 마찬가지 21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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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하나 포에이 정도 거래가 되었는거는 뭐 4월달 5월달 치고는 거래가 좀 되었다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어용산 세관 그린빌 같은 경우 2억 2 5 0 0 꾸준히 올랐는데 사실 20년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22년도에는 단 한건의 거래뿐이 없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증력 a k 마찬가지 그라폴리스 22년 4월, 2월, 5월 꾸준히 거래가 되었는데요. 가격 차이가 크게 없죠. 전세는 사실 뭐 금액이 조금 떨어져가고 있다고 보여지지만은뭐 평수, 청수 공마다 약간 틀리지만은 4억 3천에서 4억 4천 5백 아직까지 뭐 그래프 상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21년도에 비해서는 내려갔다고 보여지지만은 22년도의 거래 내용은 이제 나오는 것은 22년도입니다. 22년도의 거래 내용은 4억 4천 5백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3주공 마찬가지 23평 1억 7천 5백 4월달 3월달 1억 7천 1억 7천 5백 좀이 그냥 왔다 갔다 거리는 거고요 월성 삼성 그림 같은 경우도 지금 8억 1,190만원 한건 거래가 되었는데요 일단 거래량이 많이 있어야지 비교가 많이 될 건데 거래가 많이 없다 보니까 큰 비교량은 없을 것 같습니다. 1억 6천, 1억 7천 왔다 갔다 그리는 금액이다 하고 장미 24천 마찬가지. 1억 4천, 5천 여기서 왔다 갔다 그리는 거고요. 대구 화성 마찬가지. 21년도에 거래가 되고, 22년도는 5월달 2억 4천 5백 한 건이 거래가 있었고, 전세가 지금 2억 2천입니다. 전세가 2억 5 0도 있고, 이런 전세는 사실상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고 월성 풀어줘. 48평 기준입니다. 8평 기준에 7억 2천 거래가 되었고요 4월 달 8사 타입 33평 내평 기준이 조사 9천 거래가 되었고 기존의 금액은 ,800, 4억 4천 8백 4천 4천 3천 흥과 동호수의 차이는 있지만 큰 가격 차이가 많이 없었지만 예전 20년도에 뭐 가격대나 뭐 비교를 하게 되면 만약 많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이 되네 그서 할라 23평에 1억 8천 5백 을백자이 같은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보면은 22년 3월 5억 1700 3월달 4억 6 내려갔다가 같은 8,4 기준이죠. 그리고 5억 3000 다시 올라갔다가 물론 청수동 차이는 있지만 다시 4억 8 0 그리고 21년도 2 0년도의 기준에서는 많이 내려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된 것은 2월 3월달 4억대에서 좀 왔다갔다 거리는것 같습니다. 그리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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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같은 경우, 뭐, 4억 7천 거래가 되었는데, 실제 이런 거 같은 경우나 한번 짚어보고, 나머지는 지금 4월 달 4억 6,500, 뭐, 5억대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세. 그렇게 뭐, 거래가 되었다. 삼성 레미안, 2 4평에억 8천. 그리고 진천도, 뭐, 1억 7천. 하나 구매 거리 43평에 2억 9,500. 그리고 3월 달에 뭐, 3억대에서 2억대로 계속해서 금액대가 좀 왔다 갔다 그리고 있고요. 점 상정 그림어 같은 경우도 보면 32평에 5억 6천 인데 기존에 뭐 거래되는 게 5억 6천 6층에서 10층에 뭐 지금 7억 천이 또 하나 거렇게 되었네요 84 타입에 그렇다면 나머지는 다 전세 인데 뭐 이게 올랐다고 뭐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자기 마음에 들면 다 구입을 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예외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은 뭐 한두 개가 팔린다고 실선는 아닙니다. 공서 청남, 서른성 평에, 서른평에 2억 8천, 공산타운, 서른두 평에 3억 2,600 거래됐는겁도 합니다. 일단은 5월 달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거래가 되었는지, 어떤 아파트가 얼마에 거래됐는지, 물론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 당연히 다 보시겠지만 그렇게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월성동의 월성 코롱하늘씨 같은 경우는 지금 33평에 4억 2천 거래가 되었고요. 기존에는 4억 천, 3억 천, 5배0건뭐 시세 차이가 크게 없었다. 단지 20년도, 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금액은 다 내렸는 걸로 확인이 되죠. 마찬가지, 똑같은 고화를최체 4억 2,400. 그죠? 이거 22층, 12층. 똑같은 평수에두 개가 지금 되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취소하고 다시 했는 것도 아닌데, 뭐 아무튼 이렇게 나오긴 나오네요. 죽겠냐. 와이워이 마찬가지 33평에 5억 9백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지전에는 8자 타입으로 5억 9천, 5억 8천, 6억 9천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물론 청수가 로얄층이죠. 거래 했을 때 거래가 되었고 이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5억 2반대로 내려갔다그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5억 9백까지 그렇다면 뭐 4억대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다. 일성동화 32평에 2억 7천, 우방 드림시트 마찬가지 3억 2백. 염매마을 1억 1,600, 한빈마을 마찬가지 1억 8천0 어차피 이게 날짜별로 나오기 때문에 요 똑같이 중복돼서 또 다른 동호수가 팔렸다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일날에는 이 파트 24평에 12층에 한개만 팔렸다. 그래만 보시면 돼요. 성당동, 땅드샵부터는 24평에 3억 3,500, 월성동 협성포에 33평에 4억 9,5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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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20년, 2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가격이 내리고 있다. 모두 마시면 뭐 될것 같고요. 삼성 한국형, 상하지 이 같은 경우는 지금 2 5평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가격이 뭐 올랐다, 내렸다, 들쑥날수가 합니다. 33평이 29,500이고요. 아까 밑에서도 삼성 한국형이 있었는 것 같은데, 리무스카 에 33평에 75,620 뭐죠 그래프가 완전히 먹었죠 뭐, 뭐참 없네요. 영산영남타운 <웃음> 1억, 영산영남타운 마찬가지 1억 17평 17. 월베이스 데이트 34평 4억 2천 여기 보시면 거의 전세가 2,900 아무 비조로 거래가 되었고 4억 0에서 4억 8천 가격이 내렸다고 확연히 표시가 나죠. 15층, 11층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큰 거래가 없이 가격이 내렸다. 월성 3점 그런 두평에5억 2천 한가지 4월달 매매가 5억 3천 5억 3천 5억 7천 8사 타입으로 해서 계속해서 뭐 거래는 5대의 억반대에서 중반대에서 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또뭐 가격이 연이 한번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고요 물론 뭐세 개발이나 최건축 여파가 있다면 은뭐 약간씩 가격 변동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거래가 없다면 사실 자전거래도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송산동 장가지 1억 8천 3600, 월성우방 3억 8천, 월성 3정 거린 32평에 5억 4 6 0 0 4월달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졌죠 삼성 레미안 25평에 2억 4천, 삼성 마찬가지 삼마월 32평에 2억 4천 9백, 삼성 한국향 여기는 4 9평에 4억 정도 거래가 되었는데요. 실제 회사 타입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3억 8천 같다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천역 마찬가지 35평에 5억 9천. 어, 21년도 기준을 빼고 지금 22년도에서는 뭐 4억으로 갔다가 다시 뭐 5억으로 갔다가 다시 3억대로 갔다가 많이 요동치고 있는 상이다 뭐 이런 것등용는 사실 한두건으로 해서 시세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84타입 68타입 지금 여기는 3584 타입이고 68타입이기 때문에 어 지금 68에서는 거의 4억대 5억대 왔다 갔다 거렸는데 결국은 14 타입 35평에 59,000. 인자의 거래가 되었는 걸로 봐서, 비교 분석을 평당으로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제 하는지 알죠? 평당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뭐, 청수 대비 또, 뭐, 강가상가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가격은 뭐,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재미삼아 한번 해보시면 되고, 69평에 5억천이고요. 마찬가지 기존에 20년도에 거래 이후에는 거래가 없었다. 올해 47평 5억 2천이고, 마찬가지 2월달에 직거래 4억 4천, 21년도에 한건 있었고요. 나머지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일성 3점 그림 같은 경우 매매 5억 3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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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되고요. 아마 지금 6억대, 5억대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38평에 마찬가지 21년 4월 달 거래되고 나서는 지금 나머지는 거래가 없었다. 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마을 32평, 25800, 정명가 33600, 안이다움 25평에 34000, 21년도 거래는 없었고, 22년도 5월달 5억 2 0 8 4 타입으로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25평 기준으로 해서, 네, 25평에 3억 4천이 거래가 되었다. 을마을 네. 1억 천, 그린 멘션 뭐 1억 8천, 월성중 1억 500, 성수육 21평에 5억 1억 5천 300, 상인도 워멘션 뭐 1억 7천 진천역 나온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봐도 뭐 갖다 버리는데 35평 8 4 타입에 4억 8천 인데 기존에 21년도를 제외하고 2월 달부터 4억 4천 5억 물론 청소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죠 근데 이게 4억 4천에서 5억천 a 타입 b 타입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좀 그래프가 아 요동을 친다 4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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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21년도보다는 거래 가격이 적어도 1억 정도 하락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래나 저래나 하다 보니까 달서부도 결국은 다 했네요. 다음은, 남구나, 당연하게 뭐 빠졌는 부분들, 서구, 뭐 동구 할것 없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